쇼스트 그것이 알고 싶다. 백문 백답. 마흔 네 번째 질문 나갑니다. 제가 번보다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. 첫날은 뭐막 나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래? 아 네? 아 제가 이거 실수 안 하려고 지금 오프닝까지 계속 <웃음> 머릿속에 두고 <웃음> 제가 <웃음> 다시 하나를 편하게 하겠습니다. 얼었죠? 얼었어? 뭘 모르게 또막또막 또막 아, 네. 아, 다시 처음부터 아, 네. 쇼스트 그것이 알고 싶다. 백문 백답. 마흔 네 번째 질문 나갑니다. 어, 아는 분이 쇼호스트가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두라고 하는데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? 어,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<웃음> 모르겠는데 필요한가요? 아마 그 보험회사에서 만든 어, 뭐, <웃음> 거 아닌가 저는 아닌데요 그, 아 혹시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네. 혹시 보험을 이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예. 예. 그래서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해주셨나요? 어 신입이 네. 들어와서 네. 네. 보험을 방송할 일은 옆에서 서브는 가능하겠죠. 아, 네. 메인으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한 3년 이상을 해야죠. 보험 방송이 굉장히 네. 어렵거든요. 아, 물론 음. 설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네. 저는 들어와서 음. 따도 늦지 않아요. 보험설계사 자격증 따기 진짜 쉽거든요. 어? 정말 쉬워요. 그냥 문제집 한 일주일만 공부하시면 그냥.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네. 일주일 도 필요없어 한 3일만 빡세게 공부하면 그냥 땁니다. 대표님이라서 쉬운 게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아 <웃음> 공부 하나도 안 하면 떨어지죠. 근데 한 3일만 공부하면 네.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. 아, 운전면허처럼. 네, 60점만 넘으면 돼요. 그러니까 일반 뭐 주부분들도 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신 부, 주부분들도 턱턱 잘 붙어요. 그러니까 음. 굳이 어, 따르면 물론 뭐 도움은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험 설계사 자격증 있다고 뽑아 주지는 않아요. 아.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너무 힘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음. 오히려 이런 건 좋죠. 어, 설계사 자격증을 따시고 이게 6개월 동안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. 그러면 코드가 없어져 버려요. 어. 아따 놓는다고 무슨 운전 면허처럼 몇년 가는 게 아니에요. 아 어디 소속도 있어야 되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차라리 따신 다음에 설계사 일을 하세요. 출퇴근 하시면서 그리고 돈도 좀 벌고 그러면 괜찮아요 음. 어, 설계사까지 하시면서 네. 아니면 그냥 자격증만 따겠다 네. 6 개월 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 음.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많이 권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. 자, 그러면 또 다음 네 번째 질문 보험설계사 자격증은 필요 없다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쇼호스트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아니다. 네.